지 그래. 아직 안 고쳤어요 아야지 토끼 는 어, 노란색이요 토끼 사 아! <웃음> 그데 네, 이념님이 서브웨이 사주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고요. 저녁은 아까 회사에서 서브웨이 먹었는데 약간 살짝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간단한 간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과일을 막 따로 챙겨 먹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분들한테 딱인 돌 후루컵 플러스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돌코리아의 스테디셀러인 후루컵의 새로운 라인이에요. 엄청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배달 왔을 때도 보냉제가 친환경이라서 좋더라고요. 이거 안에 식이섬유를 함유한 치아씨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답니다. 진짜 좋은 게 여기 안에 포크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뒤로 살짝 기울이면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열면 과즙이 튀지 않게 개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요거는 파인애플 청크인데 보시면 은 파인애플 과육, 그리고 파인애플 코어, 치아시드과즙주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제품 안에 이렇게 포크도 들어있어요. 요거 한 컵으로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의 25% 그리고 비타민의 하루 권장량의 45%를 채울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당은 기존 컵에 비해서 40에서 5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컵 다 먹었고요 저는 빨리 방 청소를 하고 냅다 자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거 세프 네, 네,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로콜라 네, 두개 할게요 피차테는살두 네. 가지가 네. 나오면 고객시림 치킨 포크 중에 하나만 더 네. 넣어주세요 뭐, 뭐, 뭐, 뭐 먹고 싶어? 시림프 네. 먹을까요? 시림프로 할까요프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DM하는 사이야 아. 오에 뭐. 근데... 저희랑도 미팅하는데 미팅 잡기가 자피가... 타코랑, 그리고, 파이타. 저희는 타코는 쉬림프로 시켰어요. 그리고, 소스랑 소띠아는 한 번씩 리필이 됐대요. 먹어봅시다. <목소리>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다닌 것 같아요. 어, 이거 소스인가? 아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또띠아 추가 무료라가지고 또띠아를 한번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고 2층에 카페에 왔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가지고 바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희 프레즐 시켰는데 요거는 초코고 이거는 사실 뭔지 잘모르어요 <웃음>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페페로니는 오늘 품절이라고 해서 못 시켰고 이거 메뉴판 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오만 거다 시켰는데 남으면 은 <웃음> 그냥 포장해 가려고요. 오 <웃음> 생각보다 어, 어, 엄청 잘 썰리는데? 딱딱할 줄 알았는데. 빨간요게 플레인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렇게 다 소분되어 있어요 그럼 어, 바 다들... 아, 만약에 컵밥 받아야 다면 놀라 요즘 제이클럽도 재밌다고 하고 이는나안가고 음, 이게 좀 간이 돼있어아맞아 이거 이거는 시나몬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응. 응. 대박 저는 버터크림 프레젤. 레전드 람비젤처럼 사용해줘가지고. 맛있어요? 응. 여러분, <목소리> 저 욕심 부렸다가요. 다못 먹어가지고요. 이거는 포장해가지고 가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요거 포장해왔고, 저는 집에 돌아갑니다. 지하철 반대로 들어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토코볼 립밤인데요. 그냥 단순 제공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색이 살짝 있어서 그냥 양치하고 간단하게 바르기 좋아요.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영어로 리서치하려니까 시간이 두배로 걸려요. 일단 퇴근하려고요. Let's get to work. $1 b a million dollars. Congratulations. i o n What happened r e at b a z o b i Tragically, l t f a s t t at Stephens w e m Lamar was t h e r l l I'm s t d I'm here. I'm here. I'm h r e I'm h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저는 일하다가 다빈이랑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맨날 오는 포켓집에 왔어요. You see t h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 좀 늦었긴 했는데 야식으로 요 망고랑 요거트를 먹으려고요. 요거트는 이렇게 포장해왔는데 망고 토핑 더 올려서 먹으려고요. 요거는 망고 구아바인데요. 보시면은 망고랑 구아바 과육이랑 파인애플 코어 그리고 치아시드 과즙 주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파인애플 제 요거트가 훨씬 풍성해졌어요. 저는 환승연을 보면서 이거 먹으려고요. 음. 존맛. 다음 볼게요. 아이언스커빙 좀. I think you d better agree to request. how can you r a s e r e n d in each other. <웃음> 도도몇년 살았어. 간접적으로 마약 사는 관련는야 결국 내가 비전이요. <웃음> 음, 내가 꼭 자꾸 말 거야. 그래? 어? 내가 전화 때문에..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밴이 오해했네요 제가 오해했어요 친구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내가 오해였어요 일어나도 돼요 괜찮아요 전화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웃음> 그런 거잘안 따르시잖아요 밥 <웃음> <다> 뿌릴게요 요네 <웃음>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왔고 저 요즘 레오제이의 찐친에 완전 빠져가지고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 우당탕탕 나갔기 때문에 화장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핸드크림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분리수거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올게요 대작이고요 올 여름 필수템이에요 여러분 점점 덮고 습하니까 모공늘어이 모공을 덮고 있는 가질 때문에 모공청소가 안돼요 그러니까 다시 모공 고민이 지겨우셨죠? 뜯어내거나 오랜 시간도 시선 <목소리> 이렇게 모공케어를 각질케어는 뗄야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동안의 모공팩들은 번거롭기만 하고 각질 흔득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엄청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일단은 투심을 했고 미팅이 계속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w a 겠다 young. I was a little b e t e bit. I was a l 그, t i e b t 그, e bit. I w b i e b i e w a t 여러분 저는 내일 회사 갈 가방을 미리 싸둘려고 요 아침 일찍 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미리 좀 싸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오늘 그냥 오랜만에 이런 거 이러고 그게 각각 각에 암세포 생기면 다 혈액암을 느끼는 건데 한 종류가 백혈병이고 뭐 이제 적혈구 쪽에 걸리면 이제 약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파랑은 되게 전치 혈이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형은 어디인가 보다 부천가는 어. 그형 아니 근데 진짜 가까운 게 짱인 게나 어제도 이거 빨리 쓸게요 파트너님 지금 잠깐 나가셔가지고 진짜 빨리 쓰려고 여러분 저희 파트너님 생신이셔가지고 케이크 맞췄어요 빨리 선물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 옷소머리랑 카드! 하토님이 아, 뉴진스.. 남나 좋아해가지고 춤도 <웃음> 아, 매, 추시고 매생이 부각국 뭐냐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 이 친구가 혜린인가? 혜인인가? <웃음> 그저 어디서 뉴진스가 아니면 대세를 하는 것만 듣고 온 <웃음> 가짜 MZ들 있어요. 여기서 유튜브 1080으로 설정하고 내보내줍니다. 저 영상 편집 한동안 못해가지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 너무 속이 시원해요. 빨리 올리고 싶어요. 음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아, <놀란람> 너 옛날에 샵 잘한다. 야, 데샵 작아서, 아는 막, 브레이 많이 언제기 근데 어떻게 알았어? 야, 그 유치 가능했어. 백이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맥북이 들어가는 것같 짜잔! 맥북이나 아이패드 2부분을 묶어가지고 집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할니다 짠! 짠! 짠! 짠!